시댄. 아 아.. 아 라면 포기했다 얘. 뭐야 라면 포기했어. 거미줄만 놓어. 조심조심. 벌레 아아아아 이제 부 라면 빨리 불켜 x3 형형형 형. 벌레가 왜 풀면 안한 아 거야? 장난 아야 뚜껑 닫아 빨리 뚜껑 닫아 불 켜고. 터지겠다. 뚜껑 닫아 빨리 뚜껑 닫아. 뚜껑 닫아 뚜껑 닫아 아아 오케이 1분 끝! 야 이거 네. 행운의 임자만 먹을 수 있겠다. 제발, 이거 배렸을때 당첨된 사람 먹겠다. 따라해. 아, 맞다, 따라해. 따라해. 따라해야 돼, 우리. 지금. 아, 우리 먹을 생각만 하는데. 할거 하자. 디노 정도에서 먹겠다. <웃음> 딱 나다. 와, 아 맛있겠다. <웃음> 아니야. 형 정도 아니야. 라면 세 개인데. 야! 그래, 그래. 너그럴때나보를 그렇게, 그렇게 하니. 아, 야, 진짜 얘가 약간 여기 여기 아니, 이거. 야, 설마. <웃음> 어. 아예 그구 야, 잠깐 내비도내비도내비도 심지어 심지어 심지다 먹을 수 있어 이거 다먹었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야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먹거어다먹었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어다먹어 먹다 이거다 이거다. 한 입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아니, 뒤집어 잡아. 잡아. 아됐어야 조심해 조심해. 뜨거면 조심. 다못 먹어. 안 저게 진짜. 아씨 안돼. 아이내 거다 이거 내 거다. 아 따라해, 따라해, 따라해 따라해 따라해 라어 진짜 다 먹을 수 있어. 한입씩만 먹으면 다 먹을 수 있어. 와야 아 버논이 진짜 아 타이밍 진짜 좋다. 야야야. 우리 따라 해야 돼 따라 해야 돼. 아 맛있겠다 <웃음> 아, 맛있겠다 아 이거 이거 아 진짜 제발 진지로나나나나나 어. 아, 나, 나, 나. 아, 왔어 왔어 왔어 와와 와야 와. 야. 얘들아 내 뒤로 먹을 생각을 하지 마 양심 뭐 어디냐 양심이 뭐 어디냐 야 체스 패배 짤보다 이게 더 힘든데 나나나나나나나 나, 나, 나, 나, 나, 나. 아, 막상 끓였는데 막상 끓였는데 배부르네. <웃음> 아니야 배부르지 마너 배고파 아 진짜 라면 진짜 와, 그런 진짜 내 침이랑 같이 지금 삼키고 있어 아니, 아니 평소에는 생각도 안난다고 저런 게왜 이런 게 그러니까 너무 맛있어 보여 나와 나와 나나 괜찮다며 이형 <웃음>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와 설마 이거로 던지는 거 아니겠지? <웃음> 야 이런 말 하지 마 너가 야. 그래 이상한 말, <웃음> 말 하고 있 이놈은 라스 <웃음> 와 김치 따라해, 따라해, 따라해, 따라해. 너무 너무 <웃음> 와 너무 큰데 너무 큰데 형 라면보다 큰데 <야>. <웃음> <웃음> 잘 되면 수화영까지 먹을수 있어. 1분이 이렇게 길었나? 원래? 나와 나와 나와 나 나와 <나>, <웃음> 어때 어때 mm. <웃음> 어때? 이 <웃음> 어, <맛있어, 웃음> 귀여워. 물맞고 먹는 라면이 원래 제일 맛있잖아. 그렇지. 그거 다준양준양물 끓이는 거야. 물 끓이는 거야. 아, 어끓랬어 끓였 쟤만 는쟤 먹으면 되거든 그린자 <웃음> <레인자> 지금 뭐 하는 거야? 뭐음 하는 거야 따라해 따라해 따라해 따라해 따라해 야, 따라해 따 따라해 따라해. 따라해 따라해 따라해 쟤도 열심히 안따라한것 같은데 <레인자> 아집어야지그 신발 <레인자> 전원 지고 전원 저고 하나 더 넣어 는나는 저는 저나저 나와 나와 는 저는 저는 저는 아니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리 저는 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따라 저는 저는 저는 저게먹는다얘 맛있어 원래 이렇게 저는 짧게 저는 짧게 먹는게 진짜 는있어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는는 야, 야, 야 우주형 타이밍 진짜 좋다. <목소리> 어디서 주작이야 자꾸, 진짜. <목소리> 잠깐. 어디서 장난질이요? <목소리> 아나 마지막이구만. 마지막이야? 중에. 가야 되는 거야? 빨리 가 따라하고. 빨리, 따라 <웃음> 빨리 한입씩 아, 먹고 가야 돼. 들어와 빨리 가. <웃음> 그냥 가 그냥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. 먹는 것도 행동이었어 가야, 가야, 가야, 가야 돼 가야 <웃음> 돼. 음. DHC <목소리> 그림자 탔는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감사합니다. 네,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셀님도 네, 많이 사랑해 줘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멤버들도 감사합니다. 모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안 끝났어? 안 끝났어 이제. 야 근데 촬영이 끝난 거야. <웃음> 그냥 먹으러 온 거야. 빨리 먹어, 빨리 따라, 먹어. 따라해, 따라해. 이제 나 지금 술이 들고 있어. 아까 내 부탁하면 너무 좋겠다. 나는 먹었을 때 양보해준다. 안 끝난 거야. 어, 애지작한데. 빨리 먹어, 너 아까 먹었잖아. 오늘 안 줄게요. 아야, 넘어 너무 늦었어. 빨리 가, 빨리 가. 모르소니 <웃음> 안돼. <delete fail>. 끝, 끝, 끝. <S thể Banailer> 끝, 뭐, 뭐, 끝, 끝, 끝, 끝, 끝, 끝, 끝, 끝, 끝, 끝, 끝, 끝, 끝, 끝, 끝, 끝, 끝,